내년을 전망하면서 예. 부동산 상황 좀 포괄적으로 짚어보려고 오셨어요 네. 우리가 2008년이 13년 전인데요. 지금 30대나 20분들은 부동산이 계속 오르는 것만 보고 오셨기 때문에 어... 제가 2008년 어땠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어, 지금 20대는 부동산이 계속 오르는 것만 보고 살았을 텐데 네네. 어 옛날에 진짜 그랬나 라는 것을 음. 좀 정리해드릴 필요가 있어 가지고 요즘 이제 연끌연끌 하는데 그분들은 네네. 최근 십몇 년간 대체적으로 오르는 것만 봤을 텐데 그게 아니다 네 지금 상황을 음. 믿지도 않아요 내년 되면 또 오를 거다라고 차가에 어, 빠진 분이 많이 계세요 어, 그런데 2008년에 글로벌 터지기 전에 이제 거래량이 줄고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늘면 무조건 하락입니다 경매지표라는 것도 나빠지면 무조건 하락이에요 어. 근데 이게 6월 달부터 동시에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현상이 네가지가 동시에 나왔다는 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올 하반기에 거래량 감소했고 전세가 하락했고 그쵸? 미분양 증가했고 경매 네. 완전히 지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락이에요 무슨 외부요건 내부요건 할 것도 없이 음. 다음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2008년하고 비슷하다는 걸 말씀드리면 그때 버블세븐이라는 게 있었어요. 분당 포함해가지고 일기 신도시 위주로 네. 집값들이 막두 배씩 막뛴 거예요. 그때도 노무현 정부 말기에 막뛸때 리먼 브라스 사태가 딱 터지면서 네. 30에서 50% 정도씩 다하라그랬어요 청약률 빵 인단지가 막 계속 어, 나왔어요. 맞아 기억나요. 그 1년 동안에 종합건설업체가 117개가 도산이 되고 어, 전문건설업체가 248개가 부도가 났어요. 음. 현재 대한민국 종합건설업체수가몇 개인지 잘 모르시죠. 한 6, 7만 개 됩니다. 전체 국가경제에 뭐 위협을 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 그래서 1년 뒤에 정부에서 막 대책을 막 급하게 냈잖아요. 강남권의 투기과열지구를강남상구를 빼고 다 풀어요. 그때는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후기 과열 지역으로 묶어뒀던 것을 풀어버렸는데 네, 다 완화했어요. 대출도 늘리고 음. 막 풀어줬는데 시장에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음. 주택가격이 그때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 거품이었구나 거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008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9년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미 반토막 아파트가 나왔어요. 2009년을 넘어가니까 전 세계가 돈을 퍼붓기 시작해요. 금리를 낮추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는 양도세 감면 미분양 활성화 대책이 나오고 롯데월드, 그 때, 뭐, 비행기 허용하고, 뭐, 재건축 다 풀어주고, 그니까, 러 잠깐, 반짝여요. 그 때, 이제, 이명받으신 이걸, 국민주택기금이라고, 요새 분양받으시면, 분양대출 보증하고 하는, 주택도시부공사예요 근데, 주택복권 사시고, 청약 붙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을 갖다가 쓰고 있는거예요 나쁘게 하면 돌려받기 좋게 얘기하면 윤활시키고 있는거죠. 그런 상태에서, 시장이 잠깐, 반짝여요. 그, 2010년으로 갑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전고점에한 80% 90%까지 올라가요. 다시. 음. 근데 아니나 다를까 피그스 사태가 벌어져요. 버블이 쌓인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가는데 자연스럽게 안 두고 인위적으로 막 막다 보니까 크게 터졌죠. 스페인 같은 경우에 이때 미분양 주택이 200만 호예요. 음. 그러면 세계가 경색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죽으면서 다시 폭락을 해요. 음. 2010년부터 14년도까지 4년 동안 쭉 하락합니다 시작할 때 부동산이... 유명한 부산상호저축은행 부도사태가 나요 그렇죠. 2005년 6년 7년에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현장에다 돈을 막 대출해 준 거예요 욕심이 이제 과해진 거죠 그랬는데 시장이 죽어버리니까 대출했던 돈을 못 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도죠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음. 2013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음. 잘안 살아나요. 시장이. 음. 안 살아나니까 이상한 정책을 발표를 해요. 공급 물량을 줄여버려요. 어, 시장에 그 앞... 모자라게 만드는 거죠. 네. 시장을 모자라게 의도적으로 음. 인위적으로 스톱을 시켜요. 음. 그럼 3년 전에 어떻게 돼요? 또 폭등이 나겠죠. 음. 그 와중에 전세대출을 확대합니다. 3억으로. 전세대출 확대하면서 저금리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 만약에 2억짜리 집이 있어요. 네. 전세대출이 3억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 모여서 야 전세대출이 3억을 해준대 야 우리 그러면 3억 5천하고 3억이 받자. 그러니 집값이 그냥 또 3억 5천다뛴 거예요. 어... 그러니까 2억짜리 그 집이었는데 전세대출을 3억까지 해준다니까 집값이 거기서 확 올라가 버리는구나. 주인들 입장에서 어, 전세가 3억까지 나오네 신혼부부가 오면 3억은 받을 수 있겠네 근데 저금리가 부담이 없네 아, 그럼 3억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음. 이거를 갖다가 또 자,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5억을 올려버립니다. 어. 이 어마어마한 어... 행태를 버리니까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오르죠. 그거는 의도가 있었네. 완전한 네. 의도죠. 그게 초이노믹스입니다. 어. 그 2005. 최경환. 최, 최인도그 어... 그냥 반양한 거예요. 최은도믹스. 빚내서 집사라는 말이 그러니까 거, 거, 예. 그때 나온 거죠. 이러면서 더 웃기는 건 집값이 막 오르니까 1년 뒤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방안을 발표해요. 왜? 부채가 막 늘어나니까. 음. 웃기는 거죠. 전세대출을 확대하면서 벌어진 일이군요. 이게. 그렇죠. 이게 베이스입니다. 어. 김포에 아시는 어르신들 중에 초등학교 나오신 할아버지가 계세요. 집에 한열몇개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부동산 하냐고 물어보면 아 전세값만 보면 되지 그래요. 어, 그러니까 전기금을 네. 못받는데 지금 몇, 열몇천나 돼. 어떻게 네. 부동산을 그렇게 잘하냐. 전세값만 모으면 된다. 어,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는구나. 깨우친 거죠. 여기다 대고 그러면 정부에서 또 임대사업자 제도까지 해요. 그 임대사업자는 또 대출도 해줘요. 어.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집을 매집하기 시작하죠. 어. 그러니까 집이 모자라기 시작하고 집값이 폭등하고 재건축 세계까지 허용하고 다 풀어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 난리가 났죠. 전세대출 오 확대하고 네. 집이 있는 사람들도 전세대출 네, 해주더 무서운 건 유주택자까지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갭투자도 이게 그러니까 갭투자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어, 전세대출해줘 음. 내가 집이 있는데 어. 그러면 전세돈 빼서 투자하고 전세대출 받죠. 어. 네, 이런 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폭등하기 시작했고. 갭투자가 그러니까 차경환 그 시절에 시작된 거예요. 네. 아하. 그때부터 변호사들이 업을 때려치고 갭투자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왜곡되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5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음. 집값이 오죠. 그림을 보시면 회색선이 지방이에요. 집값이 막 오르고 서울 쪽은 좀 규제를 했어요. 근데 지방은 다 풀어줬어요. 이걸 하라고. 그러니까 지방은 하얀색이 올라가잖아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던 중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는데 탄핵을 해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인수위원회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시장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그냥 실무자들은 누구예요? 박근혜 전 정부의 실무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갭투자 환경이 지속되도록 했구나. 초반에 실무자들입니다. 이 역시 진보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확대했잖아요. 거기서 집값을 못 잡고 더튄 거예요. 이게 그 음. 와중에 저금리였잖아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특이하게 좋아요. 음. 일부 왜곡된 언론들이 부추기면서 그게 이제 영끌까지 왔던 거고 지금 이게 12월 1주차까지입니다 그림이 한 막대가 1주차예요 그러니까 맨 왼쪽이 전국, 수도권, 지방, 맨 오른쪽이 서울이에요 다들 지금 급하게 내려오고 있죠 음... 왜 그동안 너무 버블이 껴 있으니까 팍팍팍 빠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맨 끝이 지금 회색이 12월이에요 음. 빨간 게 11월 4주차고 맞습니다 예. 고협표가 11월 3주차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주르륵 내려오고 있다 이게 서울이고 주르륵 내려온는데 이게 지방이고 네, 이게 매매가예요 이게 수도권이고 네. 이게 전국이다 다 그냥 주르륵 내려오고 있는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다음 장 볼까요 이건 전세가격이에요 음. 주르륵이 음. 더 심하죠 그러네. 전세가격이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2020년 임대차법 때 근데 갑자기 폭등을 시켰잖아요 언론도 가세하고 주인도 가세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어요 서울 아파트의 계약자 중에 제가 조사했거든요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70%에서 75%가 다간 거예요. 그럼 금리가 그때 싸니까 월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이자가 5%인데 월세는 4%밖에 안 되거든요. 역전세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반전세가 나오고 역월세가 나오고. 음. 그러니까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매매가격이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따라서 하락합니다. 어. 왜? 주인들이 전세 돈을 못 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 집을, 집을 팔아서라도 음. 안 팔면 어떻게 돼요? 경매 나가죠. 그러면 제 값도 못 받죠. 그런 시장이 앞으로는 이어질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선행지수네요. 집값이 떨어지는. 아 맞습니다. 아, 음. 정선생님. 선행지수입니다. 제가 눈치가 빨라요. 맞습니다. 예. <웃음> 선행지수입니다. 자, 이거 광역시예요. 광역시 매매가도 그림 비슷하죠? 떨어진다. 다음 장, 전세가 볼까요? 음. 조금 더 비슷하죠? 음. 서울로 넘어가 볼까요? 정수님 매매가격이에요. 제가 여섯 군데만 뽑았거든요. 사람들이 음. 많이 찾는데 서초강남 송파 용산 강동 노원 노원 어때요? 되게 많이 내려왔죠. 그러다가 보시면 약간 다시 올라가죠. 서초강남 송파는 막내려다가 하락폭이 음. 줄어요. 왜요? 11월 10일 날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어. 발표하니까 조금 올라가는데 올라가 봤자 하락이죠. 어. 중요한 건더 올라가서 상승으로 못갔어요그렇지 세력들만 좀 움직이다가 수독된 거예요. 어. 전세가를 가볼까요? 완전히 더 내려왔죠. 근데 좀 아까 총수님하고 나는 대화 중에 뭐 전세가는 선행지표. 네, 선행지표입니다. 음. 그러면 예측이 되죠? 내년 시장이. 음. 자, 다음 장이요. 강남 사고가 내년에 저, 역전세가 많이 날까요, 여러분. 파라는 게 올해 입주 물량입니다. 빈 아파트죠. 지금 매물이 엄청나가고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내년에 입주하는 게 빨간색이에요. 어. 서초구는 3배, 강남구는 이게 몇 배입니까? 한 7, 8배 물량이. 음. 그 아파트들 을 누가 들어갈까요. 아, 그안 그래도 지금 남고. 그 거래도 지금도 남아도는데. 지금도 남아도는데 이게 그럼, 새로운 게 물건이 네.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럼 내년에 서초 강남 전세가 쭉쭉 빠져 이 분위기는 전국에 퍼지겠죠 또. 시장 예측이 좀 되시죠. 쭉 간다. 요거는 PIR라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인데요. 이게 10 정도가 돼야 안정돼요. 원희룡 토부장께서 이 지수가 한18 정도 된다. 정상적으로 선진국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10이나 12가 돼야 된다. 어. 근데 그걸 계산해보면 4 0예요 비율이. 40% 떨어져야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앞으로 있겠죠? 다음 장이요. 여기서 보시면, 아, 오른쪽. 막대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산의 배분을 채권 주식 부동산, 뭐 3분포율이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석박사급 한 3, 40분이 연구를 해요. 우리나라의 지표를. 1년에 딱두번 보고서를 내요. 빨간 거는 작년 말, 파란 거는 올해예요. 빨간색 있는 것만 보세요. 이 수치는 0에서 100까지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취약성 지수예요. 그러니까 버블 지수죠. 어. 근데 부동산이 100이었어요. 이게 100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꼭지 간 거죠. 대단히 불안정하다? 대단히 불안정도가 아니라 취약성이 더 이상 취약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심하게 취약하다는 얘기죠. 어, 어. 이게 터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부동산이 버블이 대단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 네. 완전히 꼭지가간 거죠. 음. 집값이 요즘 조금 내려왔잖아요. 올해 99.6으로 내려왔어요. 여전히 99.6이네. 요 아, 위험하다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경매지표 여러분. 전국 아파트 경매지표. 내려오고 있죠? 어. 사람들이 경매가 나온 집도 잘안 사기 시작한 거예요. 낙찰이 안 돼. 네. 주황색 선은 낙찰률이에요 100개가 나오면 36개가 낙찰되면 36%죠 나머지 64개는 외면받은 거예요 어. 유찰이면 어떻게 돼요 20% 다운해서 다음에 나와요 그럼 이미 어. 집값은 20% 내려온다는 얘기죠 얘가 또선행집회예요 서울 한번 볼까요 이건 서울 17%입니다 그럼 서울은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경매에 나온 가격으로도 안 사는 거죠 안 사죠. 두 개만 되잖아요. 그두 개도 위에 보시면 낙찰 가율이에요. 주황색이 여기서. 음... 88% 경매는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한 6개월 정도. 조사도 하고 그러면 한데 6개월 걸리거든요. 6개월 전 가격보다 88%에요. 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17%밖에 안 사고. 안 있으니. 하고 또 여덟 개는 다음으로 넘어가 그러면은 어, 더 떨어지게 될까요. 4, 5년 전에 집값 오르고 혼합형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5년 동안 이자만 고정금리를 내고 6년째는 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이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웃음> 2023년에서 5년 빼면 얼마예요? 18년이죠. 18년부터 집을 사신 분들은 그때는 금리가 2% 였잖아요 그분들이 2%로 계속 지내온 거예요. 언제까지? 올해까지. 내년부터? 두세 배가 되죠. 8%가 되겠다. 7, 8. 그분들은 5.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결론은 이제 요번엔 다른 점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때 그땐 저금리였습니다. 어. 지금은 고금리죠. 어. 그놈 규제를 다 풀어도 요즘 젊은이들 요새 만나보면 왜이 미친 비싼 집값을 우리 보고 빚 내서 집사라 그러냐. 바로 얘기합니다. 지금은 달라요. 고금리예요 임대사업자가 사기에 부담되죠. 그래서 더 예전보다 집값이 반등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각종 규제를 풀고 있는데 안 먹힌다. 안 먹히죠. 음. 그래서 음. 옛날 같지 않다. 부동산 pf 문제 있다고 랬잖아요 글로벌 금융위 때 터져가지고 저축은행도 많이 붙어 놨잖아요. 그때 총액이 80조였어요. 근데 지금 112조입니다. abcp라고 있잖아요. 자산유동화 기업 어음인데 저 돈이 또한 20조 돼요. 그래서 분양가가 낮춰지겠죠. 왜안 팔리니까 음. 분양가가 낮춰지면 주택가격도 내려오겠죠. 그리고 인천 지역하고 수원 일부 지역은 조심하세요. 부산, 진구 이런데.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4, 5년 동안 집값이 내려갈 거예요. 왜? 입주 물량이 6년치 물량이, 입주 물량이 나와요. 이, 이 상황에서.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남아 돌겠죠? 수원도 또 많습니다. 한 4년치 나와요, 거기는. 어, 뭐 그런 지역들이 몇개 있으니까 정부 정책은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장기 금리가 있고 단기 금리가 있잖아요. 한달 빌렸으면 3% 줄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10년을 쓰겠대. 3를 빌려주고 싶어요? 아니죠. 5%는 줘야죠. 그래서 장기 금리가 무조건 높습니다. 오늘 최강 교수님그 얘기했는데. 당연히 장기가 비싸야지. 근데 역전이 됐어요. 왜? 10년 뒤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난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더 부수게 부르죠. 5년, 10년 뒤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위험한 겁니다. 역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미국이 1960년 이후에 한 12번 침체가 됐는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게7번 있었어요. 이 일이 벌어지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쫙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내년에 침체 침체가 그러잖아요. 그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내년이 정말 어려운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자산관리 잘하시고 주택이 많으시면 지금 버리고 싸게 팔아요. 무주택자분들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집값이 정상화되고 는되 나면 집값은 그럼 향후 몇 년간 계속 내려갑니까? 네. 저는 3년, 4년은 기본이고 음. 7, 8년도 갈수 있다고 봐요. 심하게 얘기하면 1번처럼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